슬라이드 코드 하이라이터에 코드를 입력하고 디자인을 설정해요. 구글 슬라이드나 키노트와 같은 문서 도구에 붙여넣기 하면 코드의 구문 강조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완전 좋죠?